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 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치나 면적이 궁금하시거나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포항 입니다 여기 포항 여기 지곡동 입니다 여기 IC 입니다 포항 IC 포항 i c 에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국도 타고 오시면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서포항IC 여기가 기계면 소재지입니다 이 도로가 대구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기북면 가는 길이고 죽장면 상옥 가는 길입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골짜기에 있습니다 이 집입니다 앞이 충분한 거리가 있습니다 방향은 이 방향은 내려옵니다 거실에서 보시면 이 방향이 보입니다 이 산과 거리는 충분한 거리에 있습니다 햇볕도 아주 잘 들어오는 거리입니다 도로에서 집으로 향해 올라가는 길입니다 속력은 3배속입니다 3배속으로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.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3배속으로 돌리고 있으니 주위 환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참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. 오염이 안되었고 경치가 좋은 청정지역입니다.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질이 깨끗한 골짜기에 있는 전원주택 구경하러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 앞모습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택입니다 앞 도로와 주택 모양입니다 옆에 천입니다 국어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고 이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또랑입니다 앞쪽에 집앞 도로입니다 앞에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집에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거실에서 앞 밖을 보는 방향입니다 거실에서 멀리 보는 방향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위 환경을 한번 살펴보고 저는 주택을 구경 한번 해보세요 도로와 과일나무입니다 옆집이 두집더 있습니다 도로와 집안에 돌석축으로 쌓아놨습니다 그 정원에 올라왔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여러 방향으로 촬영했습니다 앞뒤 좌우 모두가 산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사과나무가 조금 있습니다 옆집도 참 이쁘게 보입니다 쪽산과 거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옆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잔디마당도 이쁘고 돌로 석축을 사 놓은 화단도 이쁩니다 장독대도 이쁘게 보이네요 소나무가 이쁘게 보입니다 집 전체 분위기는 참 자연과 잘 어울리는 곳에 잘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매매입니다. 각종 나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. 집안 내부에 들어왔습니다. 집안에서도 밖을 향해 촬영해 보면 바깥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앞에 보이는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앞뒤 좌우 어느 쪽을 봐도 산이 많습니다 산속에 예쁜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방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. 뒤쪽 베란다입니다. 욕실입니다. 주방과 방 여기는 황토방입니다. 주방입니다. 거실입니다. 거실에서도 바깥 풍경이 참 이쁩니다. 방입니다. 이쪽 방에서도 바깥이 참 이쁘게 보입니다. 어느 방향을 봐도 풍경은 참 좋습니다. 화장실입니다.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안방에서도 밖이 참잘 보입니다 거실에서도 밖이 참잘 보이고 이쁩니다 직접 한번 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.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알람은 필수입니다. 공유는 선택입니다. 모두가 무료입니다. 상세페이지입니다. 저는 주택매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질리에 있습니다. 면적은 690제곱미터 지목은 돼지입니다. 도로는 도로에 잘 접혀져 있습니다.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, 건축 주 용도는 주택입니다. 층수는 2층, 주 구조는 경량 철골조입니다. 사용 승인회는 2017년 7월입니다. 1층 면적은 116제곱미터, 2층 면적은 22제곱미터, 방 3개, 주방, 욕실입니다. 방향은 남량, 거실 기준으로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. 주차는 세대 수도는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정화전은 단독정화조로 사용하고 니다 매매금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. 이 영상은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전화 010-2487-001호 등록번호 4202-1236 주소 경북항시남구대로9 5에서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